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할거 아니에요 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떠오르는지 이게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거 진짜 누구나 할수 있어 이, 이론은 이 간단해 그냥 여보세요? 하나 둘셋네 모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저번에 벨트 영상이 이어서 작년 가을 선녀와 나무꾼 팀에서 같이 활동했던 두 분을 모시고 영상 하나 찍을 건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민속촌에서 선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중매쟁이 아마다 채널을 운영 중인 선녀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이어야돼 이런 거는 응. 민속촌에서 이빨을 맞고 있는 <웃음> 민속촌의 이빨 아마다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에서 다짜를 <웃음> 못 보네요 <맞고 웃음> <해야지>. 민속촌에서 <웃음> 비주얼을 <웃음> 받고 있는 알았어. 민속촌의 사람이 되고 싶은 소사슴 음. <웃음> 부평합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저희가 이제 동화 컨셉으로 그쵸? 제가 나무꾼 여기가 선녀, 여기가 사슴으로 한 팀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민속촌에서 가을에 했던 동화 중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이 제일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지금 이제 한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기서는 계속 선녀 캐릭터를 하고 있고, 그쵸 이제 저희끼리 나오는 영상마다 무조건 다 이제 선녀와 나무꾼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 궁금해하셔? 네 많이, 많이 질문이 들어오면 안 날리던데 <웃음> 아니 아니 아니아 그리고 그러니까. 두 분이 또 민속촌에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분 모시고 약간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뭐, 뭐부터 얘기할까. 아. 아니, 이제 정치적인 것부터 얘기할까. 아니, 아니. <웃음> 첫 번째,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아, 저랑 선녀님이랑 실제로 이제 사귀냐 이런 아 질문이 들 굉장히 많아서 목격담도 있었어 목격 진짜 압구정 카페에서 둘이 손잡고 나왔다고 아 진짜요? <웃음>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자면 은 저희는 철저한 비즈니스 커플입니다 비즈니스 아 근데 봤다, 목격닭만 봤어 아니 압구정을 간 적이 없는데 압구정에서 어떻게 보냐고 <웃음> 결론은 저희둘은 이제 일말의 관계도 아닌 그냥 업무상 친한 <웃음> 그렇죠 그냥, 그냥 업무상 친한 진짜 그러니까 선후배 어, 압구정에서 카페 같이 가 <웃음> 오히려 저한테 좀 과분하신 분이죠 최근에 되게 유명한 TV 프로나 나왔잖아요 그.. 아그그 뭐였죠? 아, 아니 아니 이제 물어보살에 나오면서 되게 아, 되게 핫해지셨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영상이 두 개씩이나 올라가고 그 서장훈, 이수근 씨 직접 만나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때 썸좀풀어봐 이수, 이수근이 너 앞니를 망치로 때렸다고 <웃음> 서장훈이 너 이마가 너무 넓어서 농구 코트인 줄 알았다는데? <웃음> 되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또 그게 나왔잖아요. 그 방송할 때그 의사 선생님도 연락 기다린다고 했더 진짜로 아. 의사 선생님들. 그래 의사 선생님 선보자 그랬다고 압부정 <웃음> 카페에서 보자. 선보자고 <웃음> 그래. 교정 협찬을 받았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네. 아드릴을지 마시고요. 아왜왜 왜, 왜, 왜, 왜. 아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이게 소문 중에 어. 그 치과에서 교정을 받는데 어. 원래 우리 치과용 드릴을 쓰잖아요. 어. 근데 그걸로 안 돼서 그 건축용 굴사기를 가져왔다는 <웃음> 소문이. <웃음> 교정 하시는 날에 그날 이제 중장비 기사님들이 앞에 대기를 타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뭐 <웃음> 맞... <웃음> 진짜인가요? <웃음> 그분들 점심도 안 드시고 드파보셨다는데내이빨 <웃음> <웃음> <웃음> 하려고 넣으라고아니다그러 <웃음> 어, 어. no. 절대 아니고요 이제 여, 여자 선생님께서 정성을 <웃음> 어. 들여가지고 해주시고 계니다아 예. 그런가요? 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목격담이 있었지만 어디서 이런 소문 이나가신거 이게 어? 교정이 치아 교정 받는 날옆 동네는 신크 생겼다던데 입만 열면 구라요 구라 굴아 그냥 가만도니형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어뭐 어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세시다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얘가 체구에 비해서 손이 엄청 매워 그러니까 민속촌 영상 중에 뚝배기로만 진짜 한 대여섯 개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뚝배기로만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맞은 얘기를 좀 해줄까? 그때 당시 일수적인 캐릭터라고 있었고 주목 주모... 뒤로 내가 바보가 돼버렸어요 아, 아. 그렇지 그, 뒤로... 그 정도로 강력하다 음. 바보가 되죠 내가 그 뒤로 바보가 돼버렸어요 <웃음> 손한번 음, 내밀어 보실래요? 안내면진거 가위바위보 쭛배기 아, 아. <웃음> 진짜 잘.. 살진잘했어 아니 근데.. 나 집에 갈래 아니 야 잠깐만, 잠깐만. 이하려고 불러야 이 <웃음> 아, 잘... 근데 잠시만 죄송한데 <웃음> 예 너무 약하게 보여요 아 쭛빼기 <웃음> <웃음> 그래서 어때요 실제로 맞아 보니까 그때보다 세졌나요? 아.. 네. 효정아 나이를 먹긴 먹었네. <웃음> 네, 아나게안 때려줬어 나 약간 때려줬어. <웃음> 아잠 잠깐, 아, 잠깐만. 야, 아니, 뭐 야, 내 왁치 아 뭐하시는 내래거아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가 좋아? <웃음> 뭐가 좋냐고? 자, 그래서 우리 아만다 얘기는 잘 들었고요. 우리 아만다님은 아만다님 채널에서 맞아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가 촬영하는데 밀키스 마시고 있어. 아니, 뭐. <웃음> 이게... 아니, 잠깐만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아니요. 이제... 이게 리얼이지. 이런 게 리얼이지. 아, 저... 물 마셔가면서 해야지. 네. 뭐, 마실 뭐, 맛있, 것도 없어. 이것도 내가 사온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여러분. 불렀습니다. 예, 범생이 이거 방송할 때한 번씩 후원 좀 해주세요. 이거, 가난해가지고. 아니, 에이... 아니, 잠깐만요. 이 카메라 뒤에 얘기하저 바퀴벌레 아세요? 지나가는 거 봐. 아 아니, 우라요 우라 구라 그냥. 나만도 얘긴 잘 들었고.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 민속촌에서 제일 유명한. <웃음> 안녕하세요. 우라차차 우라! <웃음> 뉴! 깔라지 <뉴. 하라님> 말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사수미스 <꽃사슴>, <웃음> 사슴 캐릭터였잖아요. 네, 사슴.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둘의 오작교 역할을 했던 나무군과 선녀 사이의 오작교 역할을 음, 했던 사슴 역할. 꽃사슴입니다. 네, 꽃사슴. 실제로 그 옷도 되게 사슴처럼 입었었잖아요. 음, 듣자니 하 출근과 동시에 네 발로 기어서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음, 있어요. 네 발로 걷기도 했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항상 식당에서 이 밑에서 먹었고 그리고 오줌도 아무데다 갈기. <웃음> 또 그것도 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뭐 예쁜 관람객분이 왔을 때아그 관람객분 번호가 아니라 그 관람객분 이제 반려견 그 번호를 <웃음> 닦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웃음> <웃음> 그 그거 기억나 그 뭐지? 그 관람계 애견들하고 소개팅한 거 기억나? 기억나? 지 아니, 그때 당시에 내가 주선자가 돼서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정자에서 맞아.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둘이 마음에 안된다길래 그래. 음.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여기든 선녀, 여기든 나무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즉석으로 미팅을 한번 열었어.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희인한 걸 걸고 있는데, 나는 뭐 하냐, 니네 연결 중 나는 뭐 하냐니까, 그 중에 한 여섯, 여섯 선녀분께서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반려견을 보여주면서, 얘는 어때요? 라고. <웃음> 근데 어그거네 이렇게 하자마자 반응이 있으니까 다른 걸어낄 때도 어 우리 가더 이뻐 나서아 이렇게 아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사슴은 뭐 그런 적은 없었다 음, 그렇죠. 그런, 아, 그런 적은 없었다 아, 아, 사실은 아, 여자 좋아합니다 여성분들 아, 좋아하시고 좋아하고 음. 그리고 아직 소름옵니다또 <웃음>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장면가잖아요 장면가지 음. 사람들의 민속촌은 몰라도 장면가를 아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지 뭐 여기서 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어. 이제 가장 최근에 왔던 그 특이한 성씨 있나요? 특이한 성씨? 진짜 특이한 성도 되게 많아 이제 뭐좀 나열을 해 주자면 음. 어 이제 뭐팽씨 있었고 팽씨그 다음에 옥씨 어... 그 다음에 궁씨 궁옥씨? 궁씨도 궁씨 본적 있냐? 아니 없어 궁씨 좀 신기했어 궁씨? 궁씨도 있었고 궁씨 뭐라 지어줬어요? 궁예? 궁, 궁씨는 아니지 궁예는 너무 식사러니까이 어. 사람이 관상을 보니까 너무 약간 좀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더라고 어... 관상 그래서 음. 너무 우울해서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르라고 어. 궁따리 샤바라고 <웃음> 마음이 울적하고빠할때 <웃음> 하늘을 보고 소리를 러봐 잡아라 옥시는옥시는 이제 약간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음. 오키도키로 예스! Yes! 오키도키요! 그런거지 <웃음> <오키도키요> 뭐. 펭씨는? 펭 씨는 되게 어려워 고민했어 응. 이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삶을 심심하게 산것 같다길래 응. 좀 즐겁게 살라고 응. 그리고 좀펭 씨다 보니까 좀 놀림을 많이 받는데 응. 그, 그 사람들은 나를 놀리는 사람 좀, 좀 싸죽이라고 <목> 싸죽이라고 어, 그래서 팽뱅뱅팽뱅뱅 빵야 빵야 빵야 아우 잘해 참 아, 잘해. 잘해, 어, 신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할거 아니에요 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서 이름이 떠오르는지 이게. 되게 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그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누구나 할수 있어요 진짜 누구나 할수 있어 이론은 간단해 그냥 누가 들어왔는데 이름을 보니까 첫 글자가 성이 뭔가만 봐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단어를 떠올린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된다가 이제 공식인데 네. 이 다음부터는 그냥 머릿속에서 처지가 는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 그거를 어. 해주면 돼 음...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이씨가 왔어요 민석철 음. 놀러와서 구경하세요 아~~~, 아 <웃음> 너무 <웃음> 많이 오픈한다 아 민속촌에와서 구경하세요 <웃음> 아네 좋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이렇게 두 분을 부른 거는 그쵸? 인터뷰를 하려고 부른 건데 아, 아 그래요? 뒷이야기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뒷이야기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뒷이야기 할라 했는데 지금 뒷이야기가 다 산으로 어? 가고 있잖아요 할 때마다 이런 게또 재미지 <웃음> 이런 거 궁금하시다고 <웃음> 뒷이야기 사실 있고. 뒷이야기가 뭐가 중요한 그래, 이런 게재미지 뒷이야기 해줘! 어? 상준이! 사실 <웃음> 지금, 지금까지 자기소개밖에 안 했어 그니까 어. 어. 근데, 근데 30분이 지났어요? <웃음> 여러분 2부에서 보시죠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2부! 아까 제가 멘트 칠때 코팠죠. 음. 아니, 뭐 하는 거야? 너 처음 봤냐? 이거 계속 하고 있었어. 그래, 이거 아, 이거 옷만 지로버렸어왜 내봐, 왜 내봐. 이거 옷장이거든요. <웃음>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저 혼자 하지는 않고 저랑 그리고 지난 저번 영상에 나왔던 이제 우리 최대생 최대생 그 이제 최대생이랑 끝까지 이제 지금 동판과 그리고 하나는 옛날 이놈 아저씨 약간 이제 깡패 같은 이놈 아저씨 이렇게 음. 음. 네 명에서 하고 있는 개그 채널 음, 개그 채널인데 사실은 안한지 지금 한 이제 두달 됐어요 우리끼리 어떤 정비 시간을 갖고있 그렇지 재정비의 갖고 시간. 그러니까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지금. 칼을 갈고 방... 있는 거 아닙니까? 칼이 없어가지고. <웃음>